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볼펜은 마눈필이 아니 볼펜이죠. 마눈필이 아니 볼펜인데 이번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제브라에서 나온 사라사 마블 볼펜입니다. 이 볼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년 전에 한정판으로 출시했는데왜 이제서야 리뷰를 하냐고요. 이때까지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색깔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색상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트로 패키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세트로 아마 제가 샀을 때는 아마 6천원 ,000, 만원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사면 아마 프리미엄 붙어서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제브라 사라사 같은 경우에는, 사라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볼펜 자체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볼펜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볼펜은 지금 마블, 그니까, 러 여러 여러가지 색깔이 동시에 뽑혀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든 볼펜이 바로 이 마블 볼펜입니다. 색깔 한번 볼게요. 색깔은 일단 제가 지금 색깔이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일단 이게 보라색이고, 노란색, 그리고 이게 핑크색, 그 다음에 이게 초록색, 이게 주황색인데, 이게 다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써보면, 일단 써보면 이게 색깔이 전부 다 이렇게, 마블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요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과 파란색이 섞어서 나오는 색깔이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과 주황색이 섞어서 나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핑크, 이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핑크와 파란색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핑크와 파란색이 이렇게 약간 섞인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초록색과 노란색이 섞여져 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은 약간 주황색이랑 안색깔이안 맞게 주황색과 초록색이 섞여져 나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색깔은다 이렇구요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을 살펴보면 일단 잠시만요 일단 한자만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보펜이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일단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클립 부분 같은 경우는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웃음> 주머니나 이런 데 포켓을 넣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설계되어 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펜그립중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립중 부분은 실리콘으로 제작이 되어서 미끄럼 방지가 탁월하게 되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요 안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투명 데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반투명 데문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내용을 볼 수, 내용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볼수 있게 설계가 되어, 되어 있습니다 뭐급에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 별다른 특징은 없는데 난 기본적으로 이게 한정만으로 나왔던 것인기라 지금은 팔지 않는 제품일거예요 지금 팔지 않는 제품이라 어 조금 희소성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을때 잠깐 잠깐 사용해서 일단 어 거의 거의 꽉 채워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판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웃음> 뭐 혹시나 판매에 다가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판매할 생각은 없고요 어 여기까지 파완이오 파비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눌 해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